<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마 저희 농가, 농장에서 가농 생산된 포카칩을 또 잡수시는 분들이 수만 명이 계시겠죠? <웃음> 와, 산 같은데 이게 다 퇴비? 네, 퇴비입니다. 이야. 마늘, 양파, 감자, 뭐 배추 뭐 모든 작물에 퇴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 뭐 빌린 거예요? 아닙니다! <웃음> 아, 이것도 사신 거예요? 네 <웃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 얘도 비싼가요?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2천만 원? <웃음> 이왕 할것 같으면 남들보다 월등한 수입을 창출을 하고 어,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농업을 한번 해보자 농사짓기 위한 지금 장비만 10억이 넘습니다 <웃음> 와우 나왔어 10억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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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째 하고 있습니다. 3일째 지금 마늘 까고있그저 <웃음> <웃음> <그죠>? 네. <웃음> 예. 야, 대단합니다. 예. 예. 그럼, 음. 아, 그럼 몇일 더 해야 돼요? 한 3일은 더 해야지 아마 다 끝날 것같아니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네. 네, 예, 일주일 정도 깨고 이제 이깻 마늘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 선별해서 이제 크기별로 또 사이즈 선별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근데 인, 이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식값, 인건비, 뭐... 우와. 돈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날 겁니다. 마늘 크기 선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별해? 고등학생이 대학생하고 같이 있으면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신고 큰 거는 큰 거대로 또 씹어주고. 그래야 서로 경합을 덜하고 균형 있게 똑같이 클 수가 있거든요. 큰 거는 큰 거대로 1번, 2번, 3번, 어, 1, 2, 3번, 요 사이즈들만 이제 마늘을 씹는 거죠.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서로 이렇게 경쟁을 좀 덜하기 때문에 보신 균일한 사이즈의 마늘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게 이게 지금 최고 큰 사이즈 최고 큰 사이즈가 이제 이 마늘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씹기보다는 어, 나중에 이제 마늘이 바다가 안 되고 안 올라왔다든지 이럴 때 고식할 수 있는 거 조금 늦게 심었을 때빈 구멍에다가 그 고식을 할, 하기 위해서는 큰 사이즈를 넣어줘야지 만이 이제 옆에 작은 마늘 심었는 자리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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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방법을 구안해 냈다고 하는데 자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늘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요, 뭐 하는 겁니까? 마늘을 는 기계입니다 아 이게 마늘을 심는 기계에요? 네. 농촌 인력들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돈을 줘도 사람을 뭐 예전처럼 뭐 100명씩 50명씩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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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겠지 안쪽으로. 8 구짜리는 맨 가쪽 줄 이제 흙밥이 조금 모자리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있고 사람이 살짝 손을 봐줘야 되는데 7 구짜리 하면 손볼거 없이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7구 시속 한 1.5km에서 한 2km 사이 이제 그 심기는 간격 감격, 간격을 보고 어 조금 멀리 뛰우고 싶으면 속도를 조금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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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비료나 이런 건 어떤 걸 쓰셨어요? 비료 S m 팜? 어 그때 이거. S m 팜 형님한테 받아가 거기 썼어요 소개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네. 슈퍼 <웃음> 집에 할 것이냐, 뭐 다른 거좀싼걸할 것이냐. 네. 기존에 이런 비료들을 뭐 수입 들어오는 뭐야나나 도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료들을 다 사용을 해보고 음. 거기에 부족한 성분들을 어. 추가로 그 넣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이제 슈퍼츄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경북 네. 영천이에요 네 말씀해 주셔서 영천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영천은 가끔씩 여기 구미랑 거리가 뭐한 시간 정도 거리인데 자주 놀러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여기 누구시죠? <웃음> 여기는 어, 아버님이랑 이 동생이랑 응. 한 5년 전? 네. 한 5년 전에 처음 알아서 어.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농사 짓는 응. 방법도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고있는 동생입니다. 네. 네. <웃음> 자기 소개 좀? 아, 저는 이제 뭐 영채사 아버지카 네. 같이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6년째 어. 열심히 꼬라 박으면서 <웃음> 배우면서. <웃음> <웃음> 아, <농사>. 꼬라 박으면서. <웃음> 올해는 좀덜 빠질 것 같습니까? 올해는 덜 빠질 것 같아요. 어. 일단 자신감이 생겼어요. 음. 여기, 형님이. <웃음> 많이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형도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아. 붙었죠. 제일 그 배워야 될게 뭡니까? 일단 인성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그리고는 이제 마늘이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네. 어떤 걸 해야 되고, 뭐, 요럴 때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요런 음. 거를 이제 배워야죠. 저희랑 같은 똑같은 기계로 정식한 마늘드리거든요 어, 마늘 좋다요. 어, 마늘 좋아 보이는데? 아, 정말요? 예. 네. 아이, 다이. <웃음> 저희 거보다 훨씬 좋은데요? <웃음> 한 20일 정도? 예. 어, 한 20일 정도 좀 빨리 심어 놓으니까. 훨씬 더 성장도 많이 했고 중간중간 한두 개씩 결주율은 있지만 한개두 개씩 빠진 결주율은 그 옆에 마늘들이 양분을 흡수하면서 병당 키로수 생산량은 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뭐 이정도면 충분하게 수확량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비료다 이런 걸 어떤 거 쓰셨어요? 비료... 빈... SM 팜? 어 그때 이거 예, SM 팜 형님한테 받아가 예. 그거 어요 소개시켜 주신 거 비료 팜? 네 맞아요 써보니까 어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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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분 공급 유지를 어떻게 잘 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부지포를 뺏기게 되면은 이제 물을 한번 푸 오난 뒤에 이제 저발 뿌리 내리는 거그 요소를 많이 헌쳐 가지고 네. 이 잎을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어 영양제를 칠때 수용성 인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뿌리가 먼저 멀리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병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어또 이렇게 황이라든지 이런 걸좀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낫고그다음제 밝은제랑 이제 영양제랑 같이 섞어서? 뭐 황이랑 같이 섞어도 되고 칼슘하고 황은 섞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입 끝이 마르는 게 입마른 병이 와서 마를 수도 있지만 네. 칼슘이랑 가리가 결핍이 되면은 꼭 입마른 병처럼 네.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네. 또 칼슘하고 네. 가리가 들어가 있는 어, 또 어, 수용성 이렇게 영양제 라든지 비료 같은 걸 사용해서 또 이렇게 작물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을 해주면 그리고 또 이제 물 주고 난 다음에 마그네슘 공급을 또 충분하게 해주면 또 인산 흡수율도 높아지니까 마그네슘도 매나 이제. 열면 살포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요즘 비료들 중에 보면은 그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 수치가 좀 높은 비료들을 사용해 주면 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장물로 키울 수 저한테 있으니까. 다 추천을 해주실 거죠. 뭐 만들어 놓자. 았 <웃음> 슈퍼 주비. 아 슈퍼 주비에 어, 네. 그 수용성 마그네슘, 칼이, 칼슘 네. 다 들어가 있으니까. S.M.팜 슈퍼 주비. 네. 드디어 식물 영접했습니다. 네. 아 식물 영접했어요. <웃음>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생육 초중기부터 꾸준한 사용 작물의 품질 향상 및 다수화 가능 질소가 12, 칼륨 10, 칼슘 12.5, 고토 4.5, 붕소 0.5, 아연 0.5, 밑거름, 우거름 토양 12용으로 안성맞춤. 그죠? 좋은 말이 다써 있습니다. 야, 이거 어디다 쓰면 좋습니까? 어, 전작물 생육기에, 어, 숲기를 조금 빨리 땡겨서 조기출하할수 있는 그런 작물들에 사용을 하시면 그냥 일정, 일반 기존 그 NK라든지 추비보다는 훨씬 빠른 흡수력과 음. 그 다음에 작물을 칼슘이 12.5%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그 튼튼하고 이렇게 상품성 좋은 그 농작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흰색입니다. 요소같이 흰색? 예. 요소처럼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 네네. 네. 어 기존에 농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그냥 일반 NK입니다. NK랑 어 슈퍼추비랑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NK인가요? 네, 일반 일반 NK입니다. 농민들 분들 보시면 파란색 비료가 무슨 비료인지는 써보신 분들이 많아서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슈퍼추비도 물에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제가 이슈퍼추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금 보면 벌써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흔들지도 않았는데? 네 흔들지도 않았는데 녹고 기녹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흔들... 이제 점적도 되고 물에 녹여서 점적 호수라든지 스프링 콜러로 녹여서 날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옆면 살포까지 된다는 걸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야, 녹지 않은 채로 녹은 것도 있지만 밑에 이렇게 굴 껍질이 남아있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밑에 이렇게 녹지 않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같은 20kg 그한 포랑 10kg 한 포랑은 사용을 했었을 때 식물이 먹을 수 있는 100% 먹을 수 있는 수용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키로는 20kg고 그 부피가 많지만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거 이외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껍질이 네, 물에 녹지 않는 흡수할 수 없는 나머지 그 무게를 20kg 만들, 맞추기 위해서 이 첨가물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슈퍼치비가 훨씬 높다는 거죠 슈퍼치비가 성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격이 기존 10kg인데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냥 괜히 뭐 돈만 비싼 비료가 아니라 그 값어치를 하는 비료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 얘는 굴하고 굴 껍질이 같이 있는 거고 네. 얘는 굴만 있는 거네 그렇죠 <웃음> 굴만 있어 굴 그냥 풀 먹으면 되는데 네. 얘는 까야 돼 <웃음> 쓰레기 남아 있네 쓰레기 시간이 흡수하는 시간이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질산태 질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성이 뿌리면, 어,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뿌려서 그 3일 정도만 되면 이제 비료 흡수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네, 3, 4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어, 비, 비료가 하면 잎이 그 식물이 흡수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흡수가 되고요. 네. 어, 애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네. 네. <웃음> 슈퍼추비 할 것이냐? 뭐 다른 거좀싼걸할 것이냐. 예. 네. 뭐 이렇게 잘 되면은 농사도 잘 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겠네요, 그죠? 네, 제가 기존에 이런 비료들을 어, 수입 들어오는 뭐 야나나 도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료들을 다 사용을 해보고 음. 거기에 부족한 성분들을 어, 추가로 그 넣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이제 슈퍼 추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슈퍼 농부가 단연간 비료를 사용해 보시고. 농민이 농민이 위해서 직접 개발한 비료입니다. <웃음> 네. 농민이 농민이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죠? <웃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한번 믿어보시고 슈퍼추비 사용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네. <웃음> 와, <우와, 이게> 엄청 굵네, <웃음> <부르네>, 진짜. <웃음> 여기다가는 뭐, 뭘 하셨어요? SM. 우리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웃음> 그죠? 예. Yeah. 왜 이렇게 굵어요? 그런 게는 이요 이게 손톱만한 종구. 아, 제일, 제일 작은 종구라서? 예, 예. 제일 작은 걸로 심었는데도, 확실 1번도 아니고. 인건비를 줄인다는 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맞지? 남들 3번, 4번 네 보통 이렇게 치는데, 네. 저는 이제 두분 만에. 작년에 양파만 하셨다가 네. 올해 이제 슈퍼농부 마늘 농사 짓는 거 보고 나도 마늘을 한번 키워 보고 싶다고 아 어, 그렇게 네.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금 마늘 농사를 지으셨거든요몇 평이죠, 이거 지금? 여기가 지금 땅은 천평인데야 네. 실제로 파종된 거는 800 평, 800 평. 예. 어다 뜯어버리네. 야 벌써도 이만큼 지금. 언제 접시나요 작년 10월 28일 경이에요. 10월 28일? 예. 해봤어요. 하나, 네.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열 개. 우리가 뜯겨서 로 장난 아닌데? 아닌데? 징그럽다, 그지? <웃음> 와, <우와>, 이 <이거> 엄청, <웃음> 엄청 부끄 <웃음> 진짜. <웃음> 여기다가는 뭐, 뭘 하셨어요? SM. SM, SM <웃음> 아. 예. 아, 그농민 그 농민을 만든, 만든 그비디 예. 어디습니까 여기 있니. 아슈퍼놈구가 만든 S&P함을 쓰셨다? 수셨다. 네. 그거 쓰시니까 어, 어때요, 이 마늘이? 여기 다른 지금 저희들이 먹는 거는 저희 모친이 네. 했는데 그거는 일반 복합비로 썼고 네. 저희 모친도 보고 놀랬지 아, 요거 마늘을 보시고? 예. 살듯한 이런 마늘을 처음 본다고. 아. 저희 동네 분들도 다그렇지아 그래요? 예. <웃음> 40cm 정도 돼. 이게 작은데, 양판은. 양판 조그만데도 40cm, 두 뼘. 사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예, 예. 이야... 이거 무슨 대감 수염보다 기네. <웃음> 대감 수염보다 길어. 이게 s m 팜 같은데? 예, s m 팜 맞습니다. 아, 그거를 위에 뿌리신 게 지금까지 있는 거구나. 예, 예. 터지고 이제 남은 게지예. 붉은 점들이 지금 곳곳에 보이네요. 예. 주황색 이 색깔 나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천천히 봄 되고 그때쯤 되면 이게 터져서 많이 나오거든요. 어. 아 이렇게 해서 키운 양파밭이다. 차이가 느껴십니까 이야 이게 이만큼 큰 양파가 이거저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양파도 그랬어요. 네. 양파도 봄에 그 춥이 그때 늦게 나와서 춥이 대신 네. 이걸 먼저 살포 한번 해봤어요. 네. 살포를 하고 올해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작년 양파를 그때 보셨다시피 구가 다 일정이 크고, 어. 뿌리도 길고, 네네. 저도 올해 마늘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여기도 여기도 센팜을 구피로 다 주셨네. 그냥. 예. 예. 이 마늘이에요? 예, 마늘이야 <웃음> 빨간 게 있어. <웃음> 네, 여기 전부 다센터 비료가 아있 우와 <웃음> 요뭐 하엽들은 다 제끼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개. 와 이자루가 작아 보이는데 <웃음> <웃음> 지금 뿌리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그죠예 그럼 왜 이렇게 굵어요 그런 게는 이게 손톱만한 기 종구 아 제일, 제일 작은 종구라서 예예 제일 작은 걸로 심었는데도 확실히 아, 그 일본도 아니고 이제 모친이 이제 호박 하는데 이제 힘들어서 네. 이제 그못 하게 하고 또출각이는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늘 한번 심어본 게라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하우스에는 마늘 안 된다. 어. 힘은 받는데 안 된다. 다그 말을 했어요. 안 되는 게어디냐고안 <웃음> 되는 게어디냐고 해봤지. 여기 네. 데드예요. 야 아, 아까, 아까 밖에 왔을 때 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애기네까 애기네. 애기네 애기. <웃음> 애기부터 베이비. <웃음> 네. 근데 요거는 1번 종구. 아 1번, 1번 종구 그거. 예. 요거는 3번, 4번. 아. 작은 종구를 해도 예. 하우스 안에 키우니까 이렇게 예. 온도가 계속 유지되니까. 저도 하우스 안에서는 한 번도 이 마늘을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어. 뭐이 정도면 거의 한 보통 노지에서 4월 뭐한 20일 말 4월 말 정도 돼도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공 이렇게 이 굵고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 고이 고이 싸두는 게 슈퍼추비.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 이게 이제 3월 말경에 예. 사용을 해야지.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슈퍼추비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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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자체가 지금도 엄청 풀이고, 그, 찐녹색이고 좋은데,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그 아. 네, 다음에 뭐, 질소, 가릭, 칼슘, 고토, 붕소, 아연까지, 음. 총 6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 이 석회성, 음. 그, 추비용 비료입니다. 이게, 이게 물을 잘 먹는다는데요? 네, 지금 여기 옆면 살포하셔도 되고, 어, 게 점적으로 지금 물을 주시는데, 여기다가 녹, 녹여서, 그냥 물줄때 같이, 이렇게, 그 물에 녹혀서 주셔도 됩니다. 뭄.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아. <웃음> 왔다. 안에까지 8달장. 하일까지 9 아홉장. 작년에 엽수가 대략 7달장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 그럼 네, 올해 두 개가 더 나오네요. 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야, 벌이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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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더라고요. 아, 물건이더라. 네. 어떤 면에서 물건입니까? 어, 일반 비료를 썼을 때는 지금 뚫로 매고 네. 준비한다고 지금 허리가 부어지는데. 네. 네. 이 슈퍼농분 덕분에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합니다, 이제.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 하, 기막힙니다. 네. 그 농민이 이 농민입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슈퍼농부가 만든 S.M.팜 비료를 사용하시고 농민이 직접 써보시니까 네. 효과가 최고입니다. 최고랍니다. <웃음> 예. 이 중에 완성 비료가 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차별화가 된게 네. 이제 질소 인산가리 그다음 뭐 고토 봉소가 끝이지. 맞습니다. 이뭐 6대 미량요소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음음. 붕소 0.5, 아연 0.5, 철, 망강구리몰리브덴까지 들어가는 그, 보컬 비료가. 없지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없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성분들을 또 나중에 작물한테 네. 공급을 해주려고 그러면 또연면 살포를 음음. 할 때가 제가 한 번, 두번더 해야 되고 농사를 조금 어 쉽고 음. 편하게 네. 지을 수 있으려, 지으려고 이렇게 비료를 만든 거죠. 제가 <웃음>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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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뭐 거름을 많이 놓고 요거 비료를 이번에 그 비료 예. 농민이 농민이 많은데 그 비료 에셀팜 예. 예. 예. 에셀팜 예. 예. 쓴거예요 심을 때 기계도 제가 생각하는 기계 있었는데 예. 이 대표님이 안된다 말 한마디에 급선해 해가지고 <웃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인력을 덜 쓰고 이제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될것 같아서 화전기도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하셨었고 비료도, 비료도. 여기 네. 여기도 지금 전부 다 SM 팜다 네, 사용해서 농사 지었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마 수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동화영농 대표님을 수확하고 있다고 해서 예. 마을 수확 현장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말 마을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오늘 공판장도 갔다 왔었는데, 이 정도 물건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당이한 3% 안에 들겠는데요, 지금. 이락? 이락? 사지가 그냥 나오네요. 아, 이 사지? 이렇게 네. 4지가 <웃음> 오지 나오 오지 와 어마어마하게 어, 크네 그래. 네. 여기도 SM팜하고 스포츠지가 들어갔나요? 네 여기 동화영동은 봄에 한 3000포 감자하고 또 배추하고 하실 때그 다음 뭐 마늘 양파 할때또한 3000포 1년에 한 6000포 정도를 어 사용을 하면서 전동사를 전부 다 SM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웃음> <웃음> 뭐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캡슐 안에서 다 터져서 이제 마늘들이 다 먹고 성장을 한 거겠죠 자기 음, 이물을 다 완성한 네1 0 0평에몇퍼넣야래 지금 감자 버튼 100평에 2개 정도 계산하고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에 4, 4개 찐가요? 일부러 찐거죠 아 왜요 공기를 들어가서 너무 우짜라지 않게 지금 해놓냐고 공기 들어가게 지금 찢어 놓은 겁니다 아 공기가 해, 들어가서 우짜라지 않는거예요예예예 아. 온도가 좀 약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예예예 아. 그냥 한번에 베끼면은 이게 또 장애가 오거든 요 그래서 한번씩 찢어 줘야 돼요 이야 어, 엄청 깜빡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면 열두 개 아니야? 12개 열두 12, 개열3개 12, 지금 올랐지 네. 네. 우와 음. 네, 그 정도 뿌리면 어떻습니까? 좋은거죠 지금 아 지금 환장. 오늘이 1월 30일 네. 1월 30일에 뽑은 마늘인데 벌수 구간이 형성되는거 하고 네. 아니 뿌리기가 뭘 하신거에요? 우리는 우리 뭐 거름을 많이 놓고 요거 비료를 이번에 그 비료 노미니 노미니 만든 그 비료, 에센팜, 예. 예. 에센팜 예. 쓴 거에, 에센팜 쓴 거요. 예. 아. 이제 인산 자체가 어, 질소는 코팅 요소와 같이 들어가서 처음에 먹을 수 있는 질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요소들이 천천히 용출되면서 봄까지 계속 겨울에 수분만 있으면. 계속 비분이 녹아서 나오, 나오고요 그 다음 뭐 인산 자체가 10이 들어가 있는데 인산에 그냥 구형성 인산이 아닌 수형성 인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가리도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효과를 또 많이 보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계속 마늘 양파 많이 하신 자리라든지 이런데 미량요소 어 성분이 부족한 그런 토질에 미량요소 어 공급이 되고 그 다음 또요번에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칼슘까지, 4%가 나가니까, 들어가서, 칼슘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더 탄탄해진 작물을 키울 수가 있겠죠. SM팜하고 슈퍼추비가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아, 도움이 많이 됐죠. 네. 네. 얼마나 썼어요? 네. 올해, 6 0 0 0 조금, 넘, 조금 되, 네. 넘게, 6 0 0 0 조금 넘게 사용한 네. 이 밭에서, 이렇게 정말 지금 좋은 만들이 나왔네요. 네. 3년 올해 년차 올해 3년차, 3년차. 3년차째, 계속해서, 네. 음. 그 3년 됐지. 보시고 네. 사용하셔서 좋은 수확물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 내가 사용해 보니까 좋으니까 또 옆에서도 농사 짓는 거 보고 네. 많이 이제 쓰려고 들지뭐 지금. 어디신거요 여기 경북 안동이거든요. 네, 안동인데 어, 사장님이 작년에 제가 마늘 농사 짓는 거 보시고 한번 농장에 찾아오셔서 마늘밭도 구경하시고 이제 농사 짓는 거를 이렇게 많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기계는 어떤 걸로 심고 수확하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시간되면 한번 농장 한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었는데 오늘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네. 이렇게 마늘농사 지어놓은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웃음> 대구에서 다른 그 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주말마다 오셔서 이렇게 주말 농장을 지금 보십시오. <웃음> 정말 농장을 <웃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왜몇평니까사님 아, 저하기는 모르고 한 7,000평 정도일 겁니다. 여기 세 얼마나 좋세요 모릅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 그냥 이런 땅에는 다섯 개, 여섯 포를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물만 주고 나면 금방 배수가 잘 되는 땅이죠, 그죠? 여기는 그 기계 파종을 하면서 속도를 좀 천천히 가니까 씨가 많이 들어간 거죠? 아, 여기. 네, 그렇죠. 씨가 많이 들어갔죠 많이들, 여는 옥수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심어야 돼 네, 이렇게, 심, 이렇게, 심어야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그걸 네. 모르고 네. 이제 했거든요. 이게 이런... 밀식을 하면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도 네. 이, 수확 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심으면. 아니 이렇게 심으면 네, <웃음> 조금 빨리 가게 되면 결주율이 좀 높아지고, 조금 천천히, 조금 천천히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오, 펴버렸네요 <웃음> 와, 크다. 네. 지금 마늘 사이즈가 1학 3, 4지 이상 다 나오거든요? 조금 어린 것도 있지만 평균 한 1학3지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처음 농사짓는 처녀 자리라서 어 매년 마늘을 그 심고 수확했던 밭들보다도 이게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옷도 잘 입었고 어물 관리도 좀잘 하셨기 때문에 어 제가 살까요? <웃음> <웃음> 살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아마 2, 삼만 평도 정할수 있습니다. 야 초본 돼이 삼만 평을 하는데 <웃음> 땅이 땅이 땅이 확보돼 인데 아직 작년에 일부 안 심었죠 네, 제가 경험을 이제 해보고 해보고 많이 심다 해가지고 아 경험을 해보고, 네. 아, 네. 경험을 해보고 하... 이게 0 0평 경험하신 거예요? 네 경험한 거죠 그렇죠. 아, 네. 원래는 1만원톤평 심어야 되는데. 네. <웃음> <웃음> 그것도 새로 사신 거요 예, 네, 그렇죠. 뭐 사셨어요? 트랙터 두 대. <웃음> 말을 심는 거 하나. 그다음제봄 스프레이 치는 붐 스프레... 거 에. 하나. 그다음제또뭐 있노? 공육도 사셨고 데뷔 만드신다고. 네, 그렇죠. 테트랙터에다가 <웃음> 하면서 이게 물퍼다고 시간 트랙터 시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어, 이게 이 양수기 물 퍼는 거 단기간에는 좋은데. 네. 나중에 이 트랙터 팔때 시간 게이지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 트랙터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하천부지 농사 짓고 할 때, 이럴 때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4인치 양수기 같은 거 이렇게 양쪽 두개 달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좋잖 농업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옛날처럼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농업이 아니고 이제는 좀 쉽게 좀 편하게 또 규모 어떤 경제가 나와야 되는 그런 농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 또 대표님 도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좀 진짜 결정적인 순간 몇번 있었는데 대표님이 또어드 바이스 그팁몇 마디 때문에 또 이렇게 쉽게 된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실수할 뻔몇번 있었는데 잘 코치해가지고 뭐 고맙죠. 네, 한꺼번에 이렇게 피복할 바 정도 되고 약도 치고 피복할 수 있는 요 기계를 맞추셔가지고 딱 일도 빨리. 끝나셨었고. 그쵸. 올해 한번 해보시니까 속도 조절만 잘 하시면은 그쵸. 괜찮을 것 같죠. 그죠죠 예. 그리고 또이 겨울에 창령이나 어, 합천이나 이렇게 남쪽 지방들은 부직포를 안 덮으셔도 되고 덮더라도 이렇게 두꺼운 부직포를 안 덮는데 안동, 영주, 예천 이런 위쪽으로 이렇게 날씨가 추운 지방들은 두께를 약간 두꺼운 25g짜리 부직포를 덮어주고 그안 덮어주고 차이가 저희가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네. 주문하라 해주셨고. <웃음> 주문도 해주셨고. <웃음> 그렇죠. 하여튼 고맙죠.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 농부들이 초보 농부든, 뭐, 숙련된 농부든,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Here we go.